오늘은 커트 ASMR을 해볼까 해요 커트하는 과정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? 목 괜찮으세요? 어떠세요 엄청 깔끔해졌죠 이전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